네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기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마이너 오늘은 이마이너 코드 이마이너 코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죠 여기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 어, 오늘은 어, 이 이마이너 코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4번 줄의 음정이 변하면서 어, 다양한 느낌을 주는 선율감을 주는, 중음역에서 선율감을 주는 연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1편은 E-7에 대해서 배웠고요. 2편 오늘 E-인데, 이렇게 계속 E- 계열의 코드를 어, 배우는 이유는 음, 기타가 처음 배울 때 어, 뭐 C키부터 배우거나 아니면 뭐 기본 코드 G, 뭐 메이저 코드 D, A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의 구조가 E마이너 키 또는 E마이너 코드를 연주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타가 어떤 악기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E마이너 코드 계열을 계속 한동안은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4번줄 움직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뮤트를 할 건데요. 원래 손가락을 두 개를 썼었는데 오늘은 5번 줄을 사,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5번 줄을 이렇게 쳐버리면 물론 코드는 서스포가 되지만 오늘은 서스포가 아니라 그냥 이마이너기 때문에 요5도에서 라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요 검지를 살짝 해서 이렇게 뮤트를 해도 되는데 어, 손가락을 계속 두개 쓰니까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손가락 하나 쓰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여기 4번줄 니는 잡고요. 요 손끝을 살짝 5번줄 대면은 이렇게 뮤트가 되게 됩니다. 예, 손톱으로 대셔도 되고 살로 살짝 대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살짝 손끝이 닿으면은 소리가 막히면서 5번줄의 뮤트가 되면서 이마이너 코드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 뮤트, 미, 솔, 시, 미 이렇게 이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요 4번줄의 2번 플렛은 2프렛은 미, 1도 음이고요. 1도 이 상태에서 이마이너를 연주하면 이렇게 되 이렇게 되죠. 안 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프레스로 이 손가락이 이동한다면 1도와 2도는 온음 차이 이래서 2프레스에 옵니다 파샵이 됩니다 파샵은 투 2도음이기 때문에 2마이너 e 코드 였는데 2가 들어가면서 2마이너 e 2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면 아, 어, 굉장히 그 세련된 느낌의 묘한 느낌의 여운을 주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네. 역시 손끝으로 살짝 5번 줄을 대서 5번 줄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손가락 하나지만 5번 줄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E-2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 코드에서 2, 그러니까 2도와 3도는 반음 차이입니다. 네. 음계를 여러분이 음계 이론을 따로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기타를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에서 2도 옆이 3도음이 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의 경우에는 파샵 옆에 솔이 있죠. 이것은 2 마이너 코드인데 3도가 추가된 코드입니다. 자, 역시 5번줄 뮤트하고요. 손끝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2프렛 2마이너 em, 그 다음에 2마이너2 그 다음에 3도가 추가된 2마이너 em, 다시 2마이너2 그 다음에 2마이너 네, 중음부에 선율이 생겼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어, 이마이너키 곡이 별로 없지만 이마이너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치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노래가 시작되고 언제 전주가 끝나는지를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율을 주면서 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마디째구나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네. 바로 이마이너 e 코드인데 5번 줄을 뮤트를 계속 손끝으로 하고 움직이면서 계속 이마이너를 e 변형시키는 겁니다.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솔, 역, 솔, 솔샵, 라. 라는 서스포음이니까 통과하고요. 라에서 두개를더 가서 9프레까지 올라오면은 시 5도음이 됩니다. 시도 5도음이 추가된 이 마이너로 칠수 있겠죠. 자 역시 시를 누르고 여기 9프레입니다. 4번 줄이고요. 5번 줄 뮤트 하시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9프레 1, 2, 2, 4, 5, 6, 1 2 13, 그러니까 4번줄만들려드다 1도음, 2음, 3도음, 5도음을 추가해가면서 계속 이마이너 코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어, 물론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안 해도 되고요. 음, 두음만 왔다갔다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마이너 2와 이마이너 3도 추가된 걸 왔다갔다 할수 있겠죠? 자. 5번줄 뮤트를 잘할수 있도록 이게 이마이너 e 2가 되겠습니다. 이마이너 e 2는 원래 여기 이마이너를 e 이렇게 잡고 2라는 것이 근음으로부터 온음이 올라간 파샵이 되겠는데 파샵음을 이렇게 어 1번줄 여기 여기 1번 줄2 플러스 e 파샵을 이렇게 눌러서 2만원투2 이렇게 잡는게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이러면 은 움직이질 못하죠. 이 코드가 이렇게 통째로 못 가니까 우리는 코드를 특정 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2만원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겠 습니다.